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상가입니다 1층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상가 측면입니다 앞쪽에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터미널 한정 가는 방향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매매할 건물입니다. 이 방향이 상용사거리 가는 방향입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1층에 입점한 상가입니다. 2층 사무실입니다. 3층 주인 세대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수리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뒤쪽에 공간이 있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베란다 입니다. 거실입니다. 남양으로 된 거실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네번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창고가 있습니다. 옥상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수 처리가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옥상 창고입니다. 3층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옥상에 화분이 있습니다. 3층 베란다 위부분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현재 건물의 방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외벽에 철판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철판을 벽에 붙여 놨습니다 이 부분이 3층 주인세대 뒷베란다 입니다 베란다 위에 턱받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는 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상 위에도 철판을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붕 위에 화단을 놔서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옥상을 이용하는 현재 모습입니다 방수시설은 아주 완벽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kbs 방송국 입니다 여기가 상대동사무소 입니다 이 부분이 상용사거리 입니다 여기 세명고등학교 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 2 5 6번지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 2 6 1제곱미터 6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와 15m 각지에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384.53제곱미터 116평입니다. 주구조는 RC구조와 조족조 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에 판넬로 추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옥상에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주용도는 소매점, 사무실, 주택입니다. 층수는 3층입니다. 1층면적은 124.91제곱미터 38평입니다. 입점업체는 4개 업체가 있으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40만원이 있습니다. 2층 면적은 1 2 4 9 1제곱미터 38평입니다. 입점업체는 2개 업체가 있으며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26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층 면적은 1 3 4 7 1제곱미터 41평입니다. 주인세대는 사장님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구성은 방 4개, 욕실 2개, 거실, 베란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인세대 내부는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승일은 1993년 9월 20일입니다. 허가된 주차장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주 출입구 기준으로 방향은 남량이며 주인세대 거실 기준으로 방향은 남량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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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 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